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논런청년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출시한 아이폰 시리즈의 카메라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12 미니와 기본용의 경우 모두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네가지 모델 중12 프로와 프로 맥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두 모델의 카메라 스펙입니다 광각, 초광각, 망원까지 모두 1200만 화소 렌즈가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로 화소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프로 맥스가 렌즈의 크기도 크고 디지털 줌도 최대 12배로 최대 10배의 디지털 줌을 가진 프로보다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좀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 맥스에는 센서 시프트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센서가 적용되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동영상 안정화를 하는 아이폰 12 프로의 듀얼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외에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한 야간 모드나 6가지 인물 사진 조명, 돌비 비전 HR 등 나머지 스펙은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주간사진부터 보면 색감이 약간 달라 보이긴 했지만 화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는데요. 한 가지 망원에서 프로 맥스가 좀더 화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는 프로가 2배 광학 줌과 인 4배 광학 줌 범위를 표현하지만 프로 맥스에서는 2.5배 광학 줌과 5배 광학 줌 범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프로 맥스의 망원 렌즈가 좀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점을 찾았는데요. 광각상태에서 배경이 흐려지는 아웃포커싱이 프로 맥스가 좀더 좋았습니다. 나머지 사진에서는 조금 어두운 쪽을 확대해봐도 두 모델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번외로 아이폰 12 미니도 같은 구도로 두장 정도 촬영해봤는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아웃포커싱 심도가 프로 맥스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질도 크게 차이 나진 않았고요. 다음은 야간 사진입니다. 야간도 화질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각과 망원에서 색감이 조금 달랐는데요 프로는 약간 푸른색을 띠고 있는 반면 프로 맥스는 검은색을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다만 최대 줌을 했을 땐 프로가 화질이나 색표현력에서 더 좋았습니다 야간 인물 촬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간과 야간 동영상 테스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두 모델 모두 흔들림 보정 센서가 탑재되긴 했지만 약간 다른데요. 개인적으로 프로 맥스의 o i s 가좀더 좋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주간과 야간 어느 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진 않더라고요. 차이라고 하면 야간에 프로 맥스의 화질이 좀더 좋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외에 다른 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의 가격 차이를 보면 가장 낮은 1 2 8기가를 기준으로 각각 135만원과 149만원인데요 결과만 봤을 땐 14만원이 좀 아깝게 생각되더라고요 화면의 크기 차이 때문에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카메라의 성능을 기대하고 프로 맥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KT에서 대여받은 만큼 해당 기기에 맞는 요금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슈퍼 찬스 R 서비스 이용시 1년 후 사용하던 아이폰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애플케어와 아이클라우드 50기가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요. 슈퍼체인지 서비스는 24개월간 사용하고 최신 아이폰 시리즈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사용하던 아이폰 11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출고가의 최대 5 0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 DC2 현대카드 통신비 할인, 슈퍼 플랜 요금제, 데이터 완전 무제한 혜택과 넷플릭스 추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중 아이폰 12 프로와 미니의 배터리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